여기 생태학습관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방탄유연지. 다리 바로 옆에 방탄유연지. 완전히 난민촌이 됐어. 어? 내가 진짜 싫어하는 난민촌이 되버렸어. 왜씨 아침에 먹은 메뉴랑 똑같지? 때저 앞에 분홍색 타프 저거 하나 있었는데 빽빽해졌네 이 아까 도망갔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어아 오늘 밤에 이 소음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술 먹고 뻗어서 자야지 그냥 이렇게 모기가 막 설치는 계절은 아닌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가지고 와봤어요 진짜 모기매트 가정에서 쓰던거 오 냄새 해서 꽂아서 불이 들어오면 은 작동을 하는 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이소에서 파는 5,000원짜리 보조배터리인데 보 자고, 오 되네 물도 들어 오고 음, 되나 본데 진짜 이야. 뭐, 이정 도의 휴대성 이면은 뭐 이제 가정 에서도 가정용 안수구 이걸로 써도 오히려 더 간편 하고 크 기도 작고 더좋 겠는데, 조명을 꺼보면 약간 무드등 같은 분위기도 나고 그때도그불 붙이는 것 보다는 이게 낫겠죠 음. 자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 제품이 있다고 알려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현재 시간 10시 6분 정도 됐는데 소리. 이게 기본 1시, 2시까지는 이어질 거예요. 지금 10시 무렵 이때도 지금 차량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한 지켜보니까 한 9시 그쯤부터또 여러 대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바닷가라서 바람이 어제 있던 그 여주보다 바람이 많이 불던데 어제는 난로를 안 키고 잤거든요 그래서 아주 밤새도록 잠을 설치고 거의 거의 한숨도 못 잤는데 이 앞에 지금 버너 두개가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새벽에 추우면은 이쪽 열고 여기서도 약하게 불을 틀어 놓을 거고, 이쪽에서도 불을 켜 놓을 거예요. 저 번호 두 개를 다. 12시 20분. 너무 추워서 잘 깼어요. 굴러다니던 나무판자를 깔고 원활히 켰습니다. 너무 추워. 술이 다깰 정도로 지금 추워. 어. 1시간 1시 아까 여기서 고기 구워먹던 인간들 차박할 것 같더니 고기 구워먹고 사라지고 이 시간에도 계속 꾸준히 새로 차가 들어와요 차 불빛은 뭐 예사고 차문 닫는 소리, 트렁크 닫는 소리, 그요 앞에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음, 거의 뭐 이거는 7, 8월 성수기 때나 이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5월 말인데, 너무한 것 같아. 3시인데 어. 몇 시간 잤나요? 한 2시간 잤나? 그래도 2시간 정도는 잤네. 아, 계속 그차문다는 소리, 차 들락날락거리는 소리, 시동 거는 소리. 미쳐, 미쳐. 그 얇은 이불 같은 그이 NH 네이처 하이크 침낭에 지금 제가 입은 게이 바람막이 바람막이 자켓 하고 이 셔츠 하고 그밖에 없어요 그냥 두개 입었거든요 지금 밑에는 청바지 하나고. 5월 30일인데 굉장히 춥습니다. 새벽에 겨울이에요. 겨울의 밤을 느끼고 있어요. 거의 왜 이렇게 나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웃음> 그립이 1년만에 돌아왔어요. 작년 이맘때 고장나더니 갑자기 터져가지고 말도 안듣고 야 왜그러는거야? 이걸 뜯어버렸어야 되는데 우리 들어왔었는데, 금방. 아. 라나게뜨겁습니다 한여름이야. 통바지 입고 있는데 바지가 뜨끈뜨끈한. 허벅지가 뜨끈뜨끈한.